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 입니다 오늘 엄청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웃음> 어, 모르는 분들에게는 획기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팀 투급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실텐데요 어느 수준까지는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참안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역시 초진화를 해야 되겠네 필살기 강화를 해야 되겠네 와 이거는 너무 과금 컨텐츠다 너무 힘들다 하고 계실텐데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투급이 빵 올라가는 극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급을 올리려면 요 제일 처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UR 만드시고 만렙 찍으시고 각성도 하나하나 좀 하시고 4단계까지는 할만하거든요 꼭 하시고 그리고 개성도 여시고 기본적인 상황들인데 제가 오늘 드릴 팁은 바로 장비 부분입니다 자제 길선더 한번 보실까요? 길선더 2급이 지금 2677인데 자 지금 장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의아한 부분 있지 않나요? 이쪽 장비 한번 봅시다 SR 5강 있어요 그렇죠? SR들이 없어서 안 끼는 게 아니에요 남아둡니다 그리고 얻으려면 또 얼마든지 제가 얻으러 갈수 있고요 그런데도 오른쪽을 왜 이렇게 쓰레기 장비를 끼워뒀느냐 쓰레기... 쓰레기... 왼쪽은 또 SSR로 해서 뭐한 짓인가 <웃음>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요. C 장비의 매우 큰 장점은 뭐냐면 장비 각성이 매우 수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SSR 장비 각성 한번 눌러볼게요. 각성 재료가 뭡니까? What the 어, <웃음> 이거 구하기 힘들죠. 정말 구하기 힘든 5성 각성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성석을 나중에 뭐 원활히 구하고 막 몇십 개가 있고 막 이러면은 점점 오른쪽도 제가 SSR 장비를 받고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C 등급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장비상점에서 아 이런 비싼 장비 말고 싼거 없습니까? C 등급 철벽으로 제가 하나 둘 사봤습니다 자, 철벽 귀걸이 C 등급입니다 오강을 해줍니다 우선 자, 일단 강화 비용도 싸요 강화 비용 봐봐봐 200원 300원 이래요 <웃음> 저렴하다 이 말씀이죠 저렴하게 오강을 일단 했고요 각성을 갑니다 바로 이 각성 재료가 C 등급이 진짜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 분해하고 하다 보면 막, 막 나오는 거죠 얘로 각성을 바로 갈 수가 있다 원래는 굵직한 애가 필요한데 봐봐치명 어, 3.7% 올라갔습니다. 퍼센트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퍼센트로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네. 자, 일각성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또오강 해야 되죠. 자, 5강 착착 올라가지고 5강이 되었습니다. 다시 각성할 수 있죠. 두 번째 각성 갑니다. 각성 같이 가 뿅. 방어력 1.8%.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5,000원 써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강 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골드가 조금 요구가 좀더 되고요. 그리고 강화 성공 확률도 떨어졌죠. 지금은, 어이, 봐봐. 확률이 60%다 보니까 실패도 종종 나옵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각성 갑니다. 세 번째 각성 이제 돈도 점점 올라간데. 자, 쭉, 뿅! 야 이런 거는 진짜 치명 방어가 나쁜 건 아닌데 2%밖에 안 됐죠 그럼 한번 바꿔 볼게요 이게 수치가 꽉찰 수도 있어요 기분 좋게 5천 원 써서 바꿉니다 쭉오 인내율 2.1% 이거 어때? 네 번째 각성을 위해서 또 5강을 갈 텐데, 잠깐 스톱. 여기서부터는 골드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좀 모자라시면 한 삼각성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 좀 여유되면 사각성, 오각성 하나씩 하세요. 왜냐면 아까도 강화하는 거 보셨지만, 강화 돈도 올라가고, 각성 돈도 올라가고, 그리고 강화할 때 확률도 떨어져가지고, 강화가 팍팍 성공이 안 되고 막 실패하고 이릅니다. 그러면서 돈이 좀 줄줄 새요 그러니까 일단 삼각성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와우, 잘 나왔죠 이번에? 어, 잘 나왔다. 세 번째 각성 갑니다. 쭉, 와우가 아니구나. 이 정도, 이 정도 일단 냅둡시다. 자,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하고 싶다. 네 번째 각성을 위한 강화입니다. 이거 봐봐. 성공 확률이 40%라 예, 돈이 좀더 많이 듭니다. 이봐봐, 이거, 이거. 어? 자, 이렇게 어, 우여곡절 끝에 5강이 됐습니다. 실패도 꽤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어쨌든 네 번째 각성이 갑니다. 골드도 이제 2만 골드로 꽤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망했죠.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 건 5천원인 것 같아. 어, 인내율 2.2%. 자, 이제 다섯 번째 각성을 위한 강화를 가볼텐데요. 극혐입니다, 이제부터. 자, 확률 볼까요? 확률 20%입니다 강화 성공 확률 20%요 예, 골드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다섯 번째 각성까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거 하다가 멘탈 깨지실 수 있어요 어, 실패 상당히, 당연히 실패율이 80%니까 거의 실패를 합니다 오케이 성공, 성공이 감사한 거야 이번부터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오강이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각성 25,000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이구야 쭉 좋습니다. 잘 떴다 그죠? 치명 방어 4.9%. 와 이게 퍼센트 단위라 가지고 이 각성을 했냐 안 했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도 마저 5각성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내내골드 봐봐. 얘골드가얘골드 어. 그래도 s r 로 각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방금 막 우리 막 5천 원으로 시작하고 이래도 돈이 저렇게 깨지는데 시작부터 8만 원이고 시작부터 8만 원이고 각성 재료 봐봐. 느껴지시? 예, 오각성 하려면 지금 우리가 오각성 아이템을 빨리 착용해서 좀더 강해져서 좀더센 던전을 빨리 돌아서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면 이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말씀. 치, 치명이 안 터지면 어차피, 오! 자, 자, 지금 이거, 이거 꽉 찼어요. 옵션 수치가 최상으로 떴어요. 근데 앞에 옵션이 치확도 있고, 지피도 있고, 관통도 있고 하다, 그죠? 자,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 돋보기 있죠? 이 돋보기 눌러보시면, 이 장비에서는 공격력 1S3%, 관통 1S3%, 치확, 지피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뜰 수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반지는 그렇고요 자, 룬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룬에서는 생명력, 재생률, 회복률, 흡혈률이 나올 수 있군요. 이런 식으로 달라요. 파츠마다 옵션은 다르다.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그러나 솔직히 구스님, SSR 1각성만 해도 혹시 SSR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SSR 1각성이랑 C 5각성이랑 비교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지금 C등급 각성 정보고요. 오른쪽이 SSR 등급 각성 정보입니다. 각성마다 오르는 수치 한번 봅시다. C등급도 방어력은 1에서 3%. SSR도 방어력 1에서 3%. 수치 한번 보십시오. 수치가 동일하죠? 는 퍼센테이지 수치는 동일하죠 자, 그러면 SSR 1각성이 좋겠습니까 C등급 5각성이 좋겠습니까 답 나오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쿠스님 도대체 왼쪽은 왜 그러면 SSR 장비를 꼈습니까? 자, 왼쪽은요, 이 기본 능력치 있죠. 기본적으로 공격력 548, 방어력 302, 생명력 5358. 이 수치가, 이 스태치 수치가 워낙 올등이 좋습니다. C등급 5각성을 씹어먹을 만큼 수치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왼쪽은 아직 각성을 못했더라도 SSR로 도배하시고, 오른쪽은 등급이 낮더라도 5각성을 해서 끼우는 걸추천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오각성 SSR로 차는게 궁극적이겠지만 예 이 퍼센트 수치들 다 모이면 지금 상당하죠 얘가 정말 잘 싸워요 똑같은 투급인데 똑같은 만약에 7만 투급이라고 치자 똑같은 7만 투급에 안 돌아지던 던전이 돌아지 뿜니다 같은 7만이더라도 퍼센트 수치 많이 챙긴 덱은 돌아집니다 그래서 투급이 확 올라가요 예 내가 못 돌리던 빡센 컨텐츠가 막 자동으로 돌아가져 버린다든지 자동으로 돌아지는 거 중요한 것 같거든 눌러놔 버리고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럼 투급이 진짜 빵빵 올라가요 그때부터 진짜 빵빵 올라가더니 저도 제가 8만을 찍었어요. 8만 찍으니까 좀 샌드 있잖아요. 센데도 그냥 자동 눌러놓으면 자동 지 어, 행동력 다쓸 때까지 그냥 알아서 합니다. 예, 이게 투급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골드 효율적으로 벌어드리는 꿀팁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림해주시면 쉽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